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은 쿠켓에서 새롭게 출시한 바나나 시케를 마셔볼건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원샷해보겠습니다! 바나나 식혜라고 해서 바나나와 식혜가 어떻게 조합이 될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식혜 맛보다는 연한 바나나 우유맛이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